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리뷰는 바로 짠. 네. 지금 보면 이게 프로비스트 필터라고 해서 네, 카메라 렌즈 앞에 붙이는 필터입니다. 네, KNF의 프로비스트 필터고요. 지금 49mm, 67mm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렌즈 중에서 중복되는 화각으로 구입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 렌즈에 쓰일 수 있게 그래서 67mm 같은 경우에는 제2875탐론거 하고 소니 85.8 렌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니 의 35mm 단 렌즈 크롭 그리고 50.8 네, f e 렌즈까지 같이 쓸수 있어서 구매 두 개를 구매해봤어요.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에서도 평가가 괜찮다고 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그럼 리뷰 오랜만이죠. 시작해보겠습니다. Where? Where? 옆에 이렇게 게스트도 있으신데요 게스트 소개부터 먼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K라고 합니다 아네 K님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혹시 K님 그 카메라 렌즈에도 앞에 필터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렌즈 앞에 효과말고 필터를 끼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렌즈 앞에 효과 주는 게 필터인데 이게 이름이 블랙 미스트 필터예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필터인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보니까 약간 어둑어둑한 느낌? 블랙이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미스트는 어떤 뜻이죠, 우리? 약간 블러 처리된 느낌일 것 같은데 아,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네. 네, 이게 블랙 미스트 필터라는 게어 이게 할리우드 영화나 일본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약간 빛이 번지고 또는 피부, 이렇게 해서 피사체가 약간 블러 처리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더포샤시하게 또는 빛이 조금 더 감성적이게 또는 피부가 좀안 좋은 저 같은 사람들은 살짝이라도 좀더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게 왜냐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필수네 필수 아네 케이님은 뭐 피부 좋으신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할 수 있는 필터였어요 근데 원래는 이 블랙 미스트 필터가 회사가 그 예를 들면 헐리우드에 쓰는 헐리우드 뭐 티팬 이런 게 있었는데 필터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이번에 KNF에서 저렴하게 필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종류잖아요 왜두 개를 샀을까요? 렌즈가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렌즈 끼우는 게 다르니까 그 사이즈이지 않을까? <웃음> 네, 아닌가요? 네, 렌즈가 이제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렌즈 구경에 따라서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겹치는 렌즈 필터 구경으로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K님하고 좀 촬영을 해보면서 좀 어떤 식으로 효과가 꼈을 때랑 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해요 렌즈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 일단 이런 거 처음 이제 필터를 끼워보고 촬영을 했는데 와 진짜 낀 거랑 안낀 거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끼니까 이제 제가 영화나 뮤직비디오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 확 나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 본인 얼굴이요? <웃음> <웃음> 효과가 효과가. <웃음> 아네네 네. 지금 저희는 구입한 게4분의1 필터예요. 8분의 1 효과 나는 필터도 있는데 4분의 1이 좀더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필터를 구입하신 분들께서 4분의 1이 좀더 효과가 쓰기에 좋다고 해서 4분의 1로 써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8분의 1 사용하셔도 조금 과하지 않은 느낌을 좋아하시면 8분의 1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나중에 뭐 지금 구경을 두개 샀지만 추가로 구입할 의향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케이님도 카메라 있으시잖아요 하나 구입해서 네, 본인이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보세시하게 나오면 좋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필터 끼우는 것만으로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리뷰로 또 찾아올게요. 케이 님 다음에 또 네. 나오실 거죠? 네, 불러 주시면 <웃음> 네, 자주 뵐거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하트도 왜 있나? <웃음> 아니, 저희 저희 화면 보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하트가 있어 가지고 저 이거 아무 사이 아니고요. 저 다음에 이거 떼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마음에 네, <안> 그럼. 듭니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 빠이.